이번에 우리는 미국 선거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통령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자리에 있는 트럼프를 할지라도 사방팔방에서 포위 공격을 당할 수도 있구나. 트럼프 같은 사람도 사실상 CIA를, FBI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하고 싶은데 그 연설을 받아주지 않아서 페이스북에 연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라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문 대통령은 KBS를 조정해서 화면을 흑백으로 내보내도록 조정을할 수가 있었던 대한민국과 미국은 얼마나 그런 면에서 다릅니까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라면 그것입니다 언론이 원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이고 조 바이든이단 말이죠 언론이 원치 않는 그래서 바보처럼 묘사하고 모자라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묘사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란 말이죠 언론의 협조를 받는 것과 언론의 협조를 받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형격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솔직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의 민낯을 이제야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단한 번도 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분이 뭐니 이런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딥스테이트 이런 것도 사실상 하나의 설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대한민국의 많은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말 자체를 전혀 꺼내지도 않던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제 어제부터는 지금까지 아주 신이라도 난듯이 트럼프와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런 소식을 앞다투어 전달합니다. 트럼프는 끝났다. 트럼프가 걸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번 소송에 기대를 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단히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린 데 대해서 트럼프 역시 대단히 큰 실망감을 표현한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하루 후가 지난 조금 전에야 트위터에 자신의 어떤 소회 정말 실망스럽다라고는 그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잠깐... 자 트럼프가 지금 한 말입니다 트럼프, Supreme Court really let us down 대법원이 정말이지 우리를 실망케 했다 The Supreme Court really let us down 대법원은 정말이지 우리를 실망스럽겠다 No wisdom, 지혜스럽지도 않고 용기도 없다 이렇게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사실 솔직하게 자신의 실망감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트럼프의 변호사인 줄리아니 그리고 이번 캠페인의 법률 고문인 앨리스 그들이 한 말을 보면서 트럼프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또한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Considering Alternate Options 다른 옵션을 고려 중이다. After Supreme Court rejects Texas election suit. 그래서 텍사스의 선거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각하한 이후에 다른 어떤 선택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는 예를 들어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국가의 선거를 외세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하나하나 지금 누적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개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서 법률적으로 최대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앨리스는 사실 트럼프 캠페인의 수석 법률 고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앨리스가 한 말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트럼프 캠페인 시니어 리벌 어드바이저, 수석 고문인데 톨드 뉴스맥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he believes the team, 그 팀이 still has time to challenge the results. 그 결과를 바꿀 시간이 여전히 있다. 결과에 도전한다는 것은그 결과를 바꿀 시간이 여전히 있다라고 믿는다. 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걸 덧붙이면서 that January 6, 1월 6일은 is when Congress officially counts the electoral college votes. 의회가 공식적으로 선거인단의 표를 카운트하는 시기가 바로 1월 6일이 단났죠. 1월 그날, 1월의 그날. That's the date of ultimate significance.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리고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at 대법원도 그 점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We still have time.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다. The state legislatures, 주의회는 Still have time to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할 시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They can inquire, inquire. 그들은 물어볼 수 있으며 They can hold hearings, 그들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And they should, 그들은 그래야 되고 And I hope, 나는 또한 바라고 있는 바 That now all of the evidence we have brought forth in those hearings 우리가 그 청문회들에서 우리가 이끌어낸 모든 증거들 그 증거들을 w i l we'll l give them 그들에게 the inspiration and courage 영감과 용기를 주기를 희망한다. That they need to act. 그들이 행동할 필요가 있는 그 영감과 용기를 그들에게 이 모든 증거들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 모든 증거들을 보고도 용기를 낼수 없어요. 수많은 협박들이 또 있겠죠. 엄청난 협박들이 있겠죠. 모든 희망의 끈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입니다. 헌법이란 건 뭐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의무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투표권 한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 신성한 권리가 망가지는 것을 트럼프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증거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트럼프는 분명 히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트럼프는 절대 불법을 저질러서 표를 훔친 자들이 백악관을 장악하고 미국을 지배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만큼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에게 지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미니언 프로그램 기기 계속기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의 개입이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좀더 많은 증거가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엄력을 선포하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을 지금 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CIA마저도 사실상 미국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 대통령의 편이 아니라 바이든의 편이거나 딥스테이트의 편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CIA에 대한 자금을 차단한다는 그런 발표를 뉴스로 보았습니다만 그런 부분 국방장관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이게 임기 말에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임기를 준비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연방대법원은 최후의 보루로서 아직은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다 아니다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선거의 청렴성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송 적합성 텍사스주가 소송 당사자로서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소송 적합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러 다른 각도의 소송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몇 개라도 대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결과를 빚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주변에서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 바이든 쪽에서 딥스테이트 쪽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나오면 또 저렇게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짜가지고 치밀하게 밀, 밀어붙이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트럼프야말로 자유세계를 제대로 지켜낼 적임자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가 미국의 대통령에 있을수록 그 영향이 대한민국에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잘 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좌로 꺾어지지 않는 사회주의로 그리고 공산주의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보루라는 생각으로 이번 일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